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건강연금 가입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강연금 가입 기준에 관한 법령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2항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며 1호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제9조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1호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8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는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 가입자 1항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살펴보면 1호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포함이 되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옥부터 살펴보면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목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근로자로 포함이 되어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는 국민연금가입 대상자가 있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개월 이상 연속 근로이면서 월 8일 이상인 경우에 공통적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현재 220만원이죠.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연금보험만 별도로 가입을 해줘야 한다는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가입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